드림이에요. 1000, 2 0 0이 1000, 1 0 0 가장 좋은 0 1000, 1요0포1분열0 1000, 1000, 1니까0 1000, 1000, 1는0 0 1000, 1000, 1 0 0 1000, 1000, 1000, 1 0 0 1 0의연1분0 0 c 1000, 1000, 1000, 1 여기 네, 있는 2시기 20, B시기가 어딨죠? 아니 죠 S기 거치면서 음. 틀렸으니까 틀렸습니다 어우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럼 굳이 바꾸자면은 여기 지원 말고 뭘로 바꿔야 될까? 지원 말고 S 기 G 뜨기 어, 애쓰기는 약간 변하고 있는 시기니까 안되고 음, G 뜨기 그렇지 G 뜨기 음.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잘했어 응.